아 미치겠어 빨리 내가 아 진짜 짜증나 빨리 와, 빨리, 빨리 안녕하세요 아, 빨리 자 처음 누가 할까요? 박사장 자 그러면 일단 첫 번째 진실 게임 음. 박사장님부터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, 음. 아, 나 이거 무서운데 근데 이게 지금 테스트하고 테스트에요 테스트 음. 아 깜짝이야 리액션이야 리액션 구독! 좋아요 컴자첫 번째 질문 자. 나는 아저씨 야구해요 유튜브 댓글 매일 정독하고 악플하는 이들에게 매일매일 저주를 퍼붓고 있다 맞습니다 거짓말을 안할수 있어 아 뭐야 야 이거 왜왜나 정답을 얘기했는데 맞다고 그랬는데 뭐야 이거 이렇게 사람이 좋은 사람 진짜 좋은 이렇게 천사예요장난야 뭐, 뭐. 이거 그냥 막 천사야 야 그냥 막 되는 거 아니야? 다 죽이고 싶은데 나는 야두 번. 야다 만나, 들다 죽여버리고 싶어. 나의 햅 실력은 쇼미더머니 3에 들어갈 실력이라고 생각한다. 그 질문 아니야? 나 가려고 했었잖아. 그러니까 나가려고 했잖아. 아 이거 근데 그냥 막 계속 그냥 올리는 거 아니야 이거? 와와 와. 아 진짜. 지금 신발 갖고 뭐야? 개새끼야 이거 뭐야? 야. 자세 번째 질문. 나는 사실 구독 구독자들이 주는 의리보다 돈이 더 좋다. 아 나. 근데 약간 <웃음> 선물 보내주는 게네아니요 빨리 일단. 아니요 선물이 더 좋다? 어, 선물이 더 좋다고? 이거 씨 돈이 돼? 돈이 이게 아니고 <웃음> 이거 그냥 계속 올리는 <웃음> 거야 이시무룩 새끼들 계속 <웃음> <웃음> 새끼들! 나는 생방송 중에 진심 욱해서 방송할 아, 뻔한 적 있다. 잠깐 여기서 추가 추 하나만 더 할게. 뭐? 박 사장 방에서 별풍선 쏘는 걸 보고 하, 진심으로 욱한 적 있다. 네! <웃음> 이 <웃음> 시스새끼야 제 시스새끼였구만 나는 키180 이하는 다 루저라고 생각한다 <웃음> 네? <웃음> 아니요 아, 아니요 지금 야 빨리 눌러 지금 빨리 눌러 아니라고 또. 생각한다고 제... 아 이거 왜 <웃음> 쓰레기야 이 새끼 나쁜 새끼라 <웃음> 내 방에서 1 0 0도 쏜다고 무슨 사람이 <웃음> 나이예요이 아이는 루저라고 생각하고 이거 개새끼네 이거. 뭐 이건... 이거. 이거. 이거 완전 개 쓰레기네 이거 이나이예요야 이거 완전 음식물 쓰레기야 <웃음> 나는 나를 좋아해주고 응원해주는 팬보다 별풍선 많이 쏴주는 팬이 좋다! 이게 예. <웃음> 아니요! 아이씨 우리 잔이야! 공평하지 팬들은! 그냥 응원해주는 게다 감사한 거지! 어 아이고! 아이고! 아이고! 거에이씨 이거 왠줄 알아? 네. 돈이 많거든 어. 원래 예. 있는 집! <웃음> 있는 집 자식이라서 야, 예. 이래! 야. 있는 지 그러니까. 자식이라서! 예. 그러니까 이게 더 쓰레기인 거야! 아니, <웃음> 자기는 거야, 있어서 너. 별풍선 야. 많이 쏴주지도 않으셨는지 별로 감건 없는데 남의 가서, 내방 가서 내방 가서 쏘는 거 싫은 거야! 그걸 싫어! 어, 그걸 싫어! 신선을 나쁜 이에 따라서 마음을 빼기는 이제 이제. 나는 코가 큰 만큼 거시기 끝지만하다 <웃음> 네. 제이 <웃음> 술 참았냐? 아, 아니라는 거지? 음 요만해요만해뻔데기뻔데기기기 음 좋아요. 야, 이거 틀릴 때마다 이거는 하나씩 뽑기. 음 시작. 아! 아 오이이복 아이씨 <웃음> 이거 몰라? 배트맨, 배트맨? 늦었잖아 <웃음> 배트맨을 모르는구나 <배트맨은> 모르... <웃음> <웃음> 오 됐다 <못했다. 웃음> 시작 <메시. 웃음> 배트맨 배트맨 비운생 제리 오 피카츄 <웃음> <오케이>. 아 어렵다 허준어 나점주 돌아 그럴 뻔했어 <웃음> 어? <웃음> <웃음> 어? <웃음> 우와 이쯤 되면 안올릴 수가 없는데 시작 그한 조. 아, 아니, 저... 아니야, 하트 고다 거도 있아 코치님 누구야? 래퍼. 시타. <웃음> <쉬타>! 아 미쳤다. <웃음> <녀석아>! 아, 아, <웃음> 타잔. <웃음> <웃음> 너래 오케이. 안 걸렸어? <웃음> 조이상. 오케이. <웃음> 름이 기억 안 나죠? 이거 완전 나가리인데. <웃음> 나가리. <웃음> 아 제가 진짜 안면 인식장에 약간 그런 거 있어요. 개야 근데. 사람... 아 사람 이름 기억이 안 나서. <웃음> <웃음> 야, 마지막 마지막 게임 한번. 낭낭낭낭번낭낭낭낭낭낭게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낭이낭낭 오케이 낭낭낭낭낭낭낭 <웃음> 이등정기 성류 성류 아아 성급 있어? 아, 아다 아, 아, 아, 아, 아, 그래. 아, 아직까지 걸린게 대단한 거예요. 아, 시작. 3. 아유. 량 아, 뭔데? 1, 땡. 초코비 뭐야? 액션 액션 액션 액션. 액션. <웃음> <웃음> 초코비 초코비 초코 <웃음> 초코비. 야! 야. <웃음> 돈, 돈 벌고 먹고 사는 게 힘든 거예요. 여러분 공부 아, 열심히 해야 돼요. 그래서 잘시냈어요근데 뭐, 이거는 그뭐 진짜 침착해갖고서는 어, 오나 이거 한번해 보고 싶다요. 아, 예. 그래서 이게 진짜 신전도 측정하는 거예요. 그래서 빨간색으로 한번 열 받은 거예요. 측정. 좀. <웃음> <웃음> 이게 지금 빨간 초록색이 보이시나 모르는데 초록색이 초록색 보이신다모 그러는데 초록색이 빨간색까지 올라가면은 진짜 심전도 를 측정하고 있는 거예요. 얘가. 인내심 테스트예요. 예, 인내심 테스트는 옆에서 화내게 만들. <웃음> <웃음> <웃음> 올라간다 올라갔다 올라간다이 <웃음> <웃음> 조명 때문에 예. <웃음> 나, 이제, 이제 이제 시작. 나 어벤져스에서 저 사람 본거 같아 아니 걔가 두두 뭐야? 뭐야? 거기 파란색 괴물 있어요 두두 얘기 끝까지 갔는데? 안녕세요사랑러 저도요.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네, 안녕. 아니 나 잊지 말라. 이거 짝대